좀 마음도 심심하고 몸도 심심하다 차였잖아. 그러니까 마음내서세 음. 응. 아 근데 내가 원래 버리는 걸또잘못 버리잖아. 동신. 아. 그래. 이게 뭐 여기 있는 거 주에 버려야 될 텐데. 아니지 이거를 책은 음. 버리지 말고 책꽂이에다 꽂아 놓아도 되는데 꽂아놓고. 음. 수빈이 방하고 하여튼 같이 그래, 다 정리를 그래. 해야지. 응. 저 피아노는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 피아노 위에 올라가든 말든 그 위에 짐만 싹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렇지? 피아노 좀 긁히면 어때? 피아노 못 치면 어떡냐 그러니까 아니 피아노가 겉은 망가져도 속은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냥 해야지 그렇지 엔틱을 만들어야지 뭐 어머어머 어머. 진짜 잘 올라간다 네 스파이더맨 해도 되겠어 무슨 날다람쥐처럼 I don't know. 이와 예. 어, 어, 어. 지가 <웃음> 1인 더. 아, 대박 와 언제 올라가나 했더니 지 대박 이제 얘네 여기 올라오겠다 계속 체리지? 네 아니 모찌예요 모찌랑? 모찌랑, 모찌랑 망고 어머 올... 결국 올라갔어 아니, 저거 뛰어야 돼 이제 저거 띄워야 돼. 어떻게 해? 어, 이따가. 일단은... 야, 올라가. 저거 띄워야 돼, 저거 띄워야 돼, 저 어? 무섭지? 아니, 이거 돌리지도 못해, 이거. 내 뒷걸음질 쳐야 돼. 어? 돼. 저거 띄워야 돼, 저거 어야 돼. 아니, 지금 띄워. 저 갔다가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 그래요? 얼른 떠요. 음. 결국 저것도 방금 뛰었고 겁내 하더니 바로 내려온. 망고 어떻게 내려올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우. 오우. <웃음> 와. 올라가는 거라. 와. 와. 대박. <웃음> 어머대 어떻게? 대 어떻게? 대화도 어떻게? 대화도 어떻게? 대화도 어떻게? 대화도 어떻게? 대 어떻게? 대 어떻게? 대화어지게 대화도 어떻어떻어어어대 이거 <웃음> 닌자는 아닌... 어머어머 와 안하네 힘들어 얘네 이러고 서살도 빠지겠다 <웃음> 살 질새가 없겠다 여기 들어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어. 저 쿠션 사야 되겠는데. 제일 힘들어 지고 아, 제일 힘들어서. 체리 나도 올라가 봐. 리 힘이 없어. 왜 이렇게 올라가 게 지금 다리 힘이 없다. 아, 아 체리가 올라갔었어? 지금? 싸우지 아 마. 거기서 왜 싸워 올라가는 데서 다쳐서 올라간다. 음. <웃음> 오. 조 비어매. 요요요 요. 야아 떨어질까 봐. 아아 떨어질까 봐 그러지.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근데. 아, 너무 불안해 는 게. 아, 침 침뱉잖아요 막. 아, 침뱉었어?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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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눈 감고 저로 멋진 깨발랄한데 되게 집중력 되게 좋아요 음. 하나하면 쭉 하고 망고는 깨발랄 그냥 음. 꼬리 막 <웃음> 꼬리 왜 저래?